구독 좋아요 좋아요는 이제 이렇게 좋아요 그 다음에 이제 알람 설정까지 <웃음> 자 가보자 음자 일단은 제일 일단 설레는 히든 상자 이번에 뭐 복고 피고 그래가지고 되게 설레는데어좀 슬프다 그거는 그래서 이제 가보도록 할게요 오늘 잘하면은 여러분 될 수도 있으니까 해보자. 두개 일단은 빠르게 까주고. 음. 탑 프라이스. 5억. 어, 아, 5억이랑 탑 프라이스 먹어주고. 여기서 22 토티 5강. 5강. 어, 5강. 나이스. 22 토티 포함 맞나? 나도 모르겠고. 그다음에 여기에서 하나가 2B 아, 이 e 히어로즈 22 히어로즈 아니면 토티 올이나 이거 1호강이 더 좋을 것같다 앞에 뭔가 더 생성됐기 때문에 근데 일단 기대를 하지 말고 어 지금이야 오케이 8강 이거 8강도 솔직하게 좋은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8강 가주면서 자 지금까지 5억 먹었다 벡터 프라이스 가보자 맨체스터 3? 누구야? 베르나르드 실바가 3억. 어... 어, 겁나 떨리네. 어린언에서 가보자! 가보자! 진짜 토티! 8강인가? 8강! 아, 오카. 어? 이거 나또 넣으면 되잖아 이거 오카 떴으면 13억이니까 이거는 앞으로 계속 올라갈거거든요 이건 일단 묵히자 이거는 한 30억정도까지는 간다고 치고 지금 진짜 22토티 가자 SCP? 아 파올리뉴 오카 아 31억 아 애매한데? 내가 바란 건 저런 게 아닌데, 지금이다. 가보자, 누구야? 얼비팔카면 되게 잘 걸릴 텐데. 아, 29억. 이회수, 굴 금카는... 아, 애매하고 29억. 여기서 잘뜸낸다 지금까지 얼마 떴죠? 70억, 82억, 오케이. 잠깐만 그러면은 1 5만에서지금이면 지금 이 정도면은 꽤 많이 먹었긴 했는데 1 5만 현질 하셨는데 지금 여기에서 한 40억 더 주면은 거의 9, 8배 딱드셨을텐데아 근데 여기에서 서로 다른 확률이기 때문에 가자 어 도티다 아 요렌테 아이거좀못떴는데7억이면 지금 현재 90억 90억이면은 1 5만에서 거의 약 7배 6배에서 7배정도 마일리지랑 멤버십 카드 오케이 그거까지 한번 가볼게요 아직 남았다 어 22토티 한번만 먹어주자 진짜로 22토티 3억 아 3억 좀 아니잖아 아 BP는 아니잖아 아 8억 5천 어 지금은 8억 5천에다가 지금 이게 근데 제일 메인이야 아 9억 오케이 9억으로 딱 받아서 지금까지 그러면 이제 한100 107억 정말 감사하고 셔서 감사합니다 당장은 10억 이상부터 받고 있어요 107억 정도면은 15에서 한약 7배 어 7배 정도 떴네요 7배면은 보통 준수하다, 어, 일배 정도 나쁘지 않게 딱 떴고 그 다음에 이제 히바우드.